재롱이 눈에는 보석을 박은 것 같아. 넌참 좋겠다. 나는 내 남편도 나한테 눈에 보석을 박은 것 같아. 이런 멘트 내가 태어나서 한번더 들어본 <웃음> 적도 없는데 너는 그냥 시종일가 그냥 수시로 들으니까 참 좋겠다. 재롱은 보석을 박은 것 같아요. 나는 언젠가 누가 나한테 눈에 보석을 박은 것 같아. 이런 말을 할까? 듣고 싶어? 아니 그냥 그런.. 애초에 그런 생각을 안 해봤지만 내 동생은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들으니까 <웃음> 어떤 기분일까 싶어서 재롱아 재롱아 보석을 담고 싶어 보석을 담고 싶어 그거 알지? 원래 보석 그런 거는 실물 감정해야 되는 거잖아. 응. 이런 거 화면으로 하면은 안 보여. 원래 맞아. 다이아몬드 화면으로 보고 감정할 수 있어? 못해. 맞아. 이쁘니? 이쁘니? 뭘 봐? 근데 그 얘기 들었어? 그 어떤 사람이 무슨 빈티지 마켓 그런 벼룩 시장에서 그냥 반지를 하나 샀대. 거기 음. 아리한 이만큼 박혀있대. 음. 그거 한 30년 정도 꼈나봐. 음. 근데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보석 감정사였는데, 어 이거 이거 이거 좀 뭔가 심상치않다 해서 맡겨보자고 했대. 음. 그게 진짜 다이아몬드였던 거야 아. 그 15,000원 주고 샀대 음. 근데 그게 27캐럿이야 음. 그래서 9억 6천에 팔렸대 음. 그래서 내가 그거 음. 보고 내가 저기 내 안편한테 옷 챙겨라 벼룩시장 어디든 가보자 <웃음> <웃음> 어? <웃음> 지금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뭐라도 조그만 거라도 사 제끼자 이랬지 <웃음> 웃기다. 나 예전에 런던에 있을 때 나도 뭐라도 좀사올걸막 <웃음> 이런 거 조그만 조그만 조그만 거 반짝거리는 거막 아, 웃기다 왜 그런 걸안 샀나 몰라 진짜. 웃기지